안녕하세요. 왕장순네입니다 예, 어, 오늘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개껌 그 위험한 간식 개껌 영상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내용 보충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장수씨가 열심히 개껌을 먹고 있는데 안돼요 장수씨 안돼요 이 모양의 개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 모양의 개껌은 개껌을 어, 씹으면 저 개껌은 부서지는데요. 이거는 이렇게 물어 뜯어서 먹는 개껌이거든요. 이 개껌이 왜 위험한가? 흔히들 주는 간식인데, 개껌이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. 그래서, 개껌을 씹다 보면은 나중에 이 머리 부분만 남거든요. 근데 이 머리 부분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저게 목에 걸리게 됩니다. 질식의 위험이 아주 큰 간식이거든요. 특히 3kg 이하 소형견에게는 더 위험한 간식이고요.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제가 예전에 키웠던 요크셔 테리어가 2.5kg 정도 나갔어요. 그래서 늘이 개껌을 이제 간식으로 줬었는데 그날도 음, 간식으로 이제 개껌을 줬고 잘 씹어 먹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한 눈판 사이에 그냥 그걸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목에 걸린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위내시경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게 막 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으로 전신마취를 해서 위내시경으로 그거를 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얘네들은 특히 3kg 이하 2.5kg 식도가 엄청 가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어 개껌이 엄청 크더라고 커일날 뻔했다고 그때도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 머리 부분이 동그랗게 말려있어서 커요 그리고 이 간식의 단점이 뭐냐면 불어요 이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침을 이렇게 발라서 뜯어 먹잖아요. 그러면 이게 뿔거든요. 근데 목에 넘어간 다음에 점점점 더뿌는 거죠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저희 강아지들은 절대 이 사이즈는 절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먹이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다음 사이즈가 있어요. 이 다음 사이즈는 이제 크니까 좀 안심하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3kg가 넘기 때문에 저 다음 사이즈로 해서 먹이곤 했었는데 우리 장수씨가 간식을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급하게 씹지 않고 꿀꺽꿀꺽 그래서 이것도 먹다가 저 끝부분이 남으면 차갑고 만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왜냐면 이 다음 안 돼요 다음 크기는 다음 크기만큼 이 앞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또안 주고 있어요. 간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모양 부서지는 타입 이 부서지는 타입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강아지들이 지금도 지금 계속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요. 되도록이면 소형견 키우시거나